제트 엔진 제트 엔진은 모든 운송수단에 반드시 들어가는 엔진 중에서도 비행기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엔진입니다. 엔진실로 들어간 공기를 고온의 연소실에서 팽창시키고 이를 좁은 노즐을 통해 빠른 속도로 내보내서 추진력을 얻습니다. 다만 이 방식은 공기 중에 산소를 섞어 연료를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한 우주공간 등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.